다이어트 비포모습 사진이든 영상이든 남겨두라고 세번째 이야기합니다. 나는 젓가락질이 왜 이렇게 안되냐 워밍업으로 상호 피잡고 흔들기 스텝박스 발 안보일 정도로 타닥타닥 최대 심락스 올라갈 때까지 할로우 바디 푸시업. 등 단단 푸시업 코바가. 코바가. 코바가. 하면서 느낌은 등 단단을 아주 강하게 쪼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찍어보면 왜 이렇게 헐렁이지? 링 로우. 반동 쓰지 말고 끝까지 니네 힘으로. 할로우 바디 등탁힘 걸리면서 등탁 걸리면서 등탁 걸리면서, 니뭐 네 입은 거의 뭐 마스터네. 나 근데 요즘에 몸에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? 너무 심한데. 신발장에 지네가 죽어 있더라. 갔다 오니까 죽은 지네가 뒤집혀 있네. 살아 있네. 바퀴벌레 수십 마리 나오는 현장에서도 별로 동요가 없었는데 지네는 나올 때마다 섬뜩섬뜩하다 특히 내 집에서는 독이 시뻘겋게 오른 왕지네가 나온다 독이 바짝 올랐어 요 이게 벌써 자다가 세, 네번 물렸는데, 그저께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다. 자다가 또 물리고 깼는데, 눈을 떠보니 도배지를 타고 쭉 올라가더라. 그대로 맨 주먹으로 내리쳐서 진의 즙을 만들었다.